최대호 안양 시장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인덕원역 정차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최 시장은 오늘 열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C 노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주민 공청회에서 인덕원역 정차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비력했습니다. 사실은 각 지역마다 공청회 할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과 혼란이 많습니다.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왜 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안양시를 위해서도 반드시 GTX 신호선 인도권 정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목소리> 시장은 특히 인도권 정차가 이루어지면 안양시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이고 가치로운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화신엔지니어링 정창현 상무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추가로 인덕원역 정차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최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록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사업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추가로 인도 권여성차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투로 말씀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되야만이 인도 권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데 만약에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오순된 논리라고 다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 시장의 이같은 주장은 안양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 일부는 인더건역 정차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안양시에서 공사발주를 하지 말아줄 것을 최 시장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인더건역 정차를 넣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님 안양을 통과하는 GTX C노선 공사 착공하는 데 행정적으로 허가 해 주셔야 되죠. 절대로 허가 내주시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해 허가하지 않겠다고 답할 정도로 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은역 반드시 참찬다. 해지. KNB 경기 채널 조종입니다